여러분은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저는 배터리 용량이랑 모터의 힘 그리고 주행 가능한 거리와 극경사 주행성능 자전거에 실을 수 있는 무게와 자전거를 들고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등을 먼저 봅니다. 그러려면 전기자전거 제원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누구나 알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 따라오시죠! 따라와~~ 먼저 기초상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법정 기준 속도는 시속 25km 이제는 두마하면협반을 나는 25km라는 표시는 바로 출력제한 속도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25km 이상 안 나온다가 아니라 전동을 사용하던 안 하던 간에 자전거 속도가 25km를 넘으면 전동이 작동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25km 이상의 속도는 그냥 나오기 마련인데 거기에 속력을 더 붙이고 싶다면 스스로 페달을 돌 올려서 시속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무거운 전기자전거로 전력 질주해서 26km 이상의 시속을 유지하는 중이라면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말의 허벅지를 지니신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르막길에서 시속 25km를 넘긴 채 계속 달리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서서히 속도를 낮추면 알아서 전동이 발생될테니 무리하지 말고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원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자세히 표기되어 있는 삼천리 자전거의 제원표입니다 먼저 주행방식을 살펴볼게요. 파스와 쓰러틀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파스는 파워 어시스트라고 해서 페달링으로 어시스트를 해줘야 전동이 발생 는 거고 스로틀은 페달링 없이 버튼만 누르면 오토바이처럼 바퀴 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스 방식은 면허가 필요 없지만 스로틀 방식은 일반적인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파스와 스로틀 방식을 둘다 갖춘 제품은 그렇죠 역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단 스로틀 방식이 추가되면 무조건 면허가 필요하고 주행 가능한 연령대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주행 거리는요 파스 1단계 기준으로 스로틀 기준으로 45km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씬한 몸무게의 탑승자가 가장 편한 주행 환경에서 가장 아껴 쓴 소비전력으로 라이딩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절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몇 kg의 사람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싣고 어떤 날씨 상황에 어떤 노면 상태를 달리는지 또 어떤 경사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 속도보다 자전거 속력이 올라가면 전동이 발생니다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전력을 아끼게 되어 주행가는 거리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주행거리는 참고를 하되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최고속도를 살펴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법정기준속도보다 1km 낮은 24km라고 적혀있습니다. 삼천리는 전동속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24km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스로트를 사용해보면 평지에서 24.9km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냥 25km로 봐도 무관합니다 최고속도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속도 자체를 속이는 업체입니다 일부 브랜드 중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스로트를 사용해봤자 시속 25km가 안나오는데 최고속도를 25km라고 표시하고 판매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업체의 제품을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해 시속을 체크해봤더니 최고 23km가 나와서 황당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약간 의심쩍다 싶을 땐 구매하시기 전에 해당 업체 제가 명시한 최고 속도가 맞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등판 능력입니다. 여기는 7도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경사각 7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 도로에서 사용하는 퍼센트로 환산해서 봐야 하는데요. 보통 6에서 7도의 경사각은 11에서 13%의 경사도에 해당합니다. 남산타워나 제주도 1100도로와 516도로를 오르는 길 중에서 좀 힘들다고 느끼는 일부 구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체력 엔진이 높은 분들은 명시된 등 등판 능력 따위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 등판 능력보다 주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페달링을 열심히 해야 겨우겨우 오를 수 있거나 아예 모터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1,2도 정도 낮게 보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전기자전거의 핵심적인 전동 유닛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터는 36V, 350W입니다. 이걸 토대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죠. 보통 모터 출력은 250W, 350W, 5 0트 500W 등이 있는데요. 전력에 단인 와트 수가 높을수록 파워가 좋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250와트 또는 350와트를 많이 탑재하죠. 우리가 흔히 어려워하는 10% 정도의 높은 경사도를 유연하게 가고자 한다면 350와트 이상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전압을 표기하는 볼트는 보통 36V 48V가 있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모터가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랜드캐년에서 보듯이 폭포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세기가 강한 것과 같은 거죠 반응속도도 민첩해져서 스타트가 빠른 제품들이 높은 전압을 가진 편입니다 만약 36V의 전압과 350W의 출력이 조합된 모터라면 대부분 평지에서도 빠르고 경사도에서는 힘이 좋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게다가 보통은 최대출력이 아니라 정격출력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순간출력으로 350W 이상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최대출력량을 표기해놓고 정격출력인 양 보통의 350W 제품과 동일한 성능이 있냐? 눈썩임을 하기도 하니까 최대출력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터 설명에 표시된 BLDC는 브러시리스라는 모터의 한 종류 입니다 거의 모든 전기자전거에는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뭐 대단한 것 마냥 포장해 놓은 그림과 문구를 보고 뭔가 있어 보인다는 착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모터 브랜드를 확인하는게 낫습니다 가성비 좋은 바팡이 흔한 편이고요 삼성모터 시마노모터 보쉬모터 등 다양하니까 모터 브랜드에서 성능적 신뢰도를 추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BLDC 옆에 후륜 허브모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모터가 뒷바퀴에 장착된 걸 말합니다. 보통 미니벨로 타입은 거의 후륜 모터이고요. MTB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센터모터를 많이 탑재합니다. 센터모터가 파워 전달력이 좀더 민첩하고 무게중심도 안정적이고 바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서 내구성 면에서도 더욱 좋다고 평가되긴 하지만 거친 지형 급경사가 많은 코스에서 장시간 라이딩하거나 많은 무게를 싣고 오랫동안 라이딩하는게 아니라면 굳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팩 전격용량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전압이 36V 전류가 10A 하네요 전류가 배터리 용량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시간당 실제 출력 용량은 과학시간에 공부했던 공식에 따라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 6 곱하기 10이니까 360와트시가 됩니다. 1시간당 최대 360와트를 쓸수 있다는 건데 350와트짜리 모터의 최고출력으로 1시간 내내 라이딩했을 때 배터리는 10와트 정도만 남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가 라이딩할 때는 주구장창 최대 출력 상태로 달리지 않죠. 평지에서는 출력 모드를 가장 낮은 1단계로 달리고 낮은 언덕에서는 2, 3단계로 설정해서 달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주행거리 부분에서 파스 1단계 기준 약 100km라는 기준이 표기되는 겁니다.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될수 없다는 것 앞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더추가 할 내용이 있으면 전기자전거 재원표 읽기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